안녕하세요. 2022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IT, 서비스, 주관사업을 맡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예솔 매니저입니다. 창업은 한양대학교와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재학생부터 동문, 일반인 등 실력있는 예비창업자를 집중 양성하고 창업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창업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배출 실적 또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 주관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여러분이 창업이라는 바다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좋은 하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창업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글로벌 사회 혁신 역량과 네트워크 저희 한양대학교는 성과로 말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수많은 학생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과를 지원하여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투자협력기관 인프라에 참여를 위한 IR 투자 멘토링, IR 데모데이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코맥스 스타트업타운, 247 스타트업돔, 휴온 스팸랩, 학생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및 협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만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인력으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본 특화, 현장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텔레프레젠스 기반 교육 시스템 하이라이브를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 전략, 고객 가치 제한 설계 및 행동 분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등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IT 서비스 제작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투자 유치 IR 피칭 실습 등을 진행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IT 서비스 분야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3단계 실전 창업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생 후속 지원과 관리를 위해 실전 창업 교육, 예비 창업, 창업 도약으로 이어지는 창업자 맞춤형 생애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리원을 꿈꾸는 IT, 서비스 예비 창업인 여러분 국내 최고의 창업 손도대학 한양대학교가 만든 푸르고 거대한 은빛 파도에 여러분의 꿈을 맡겨보세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그 누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창업 성공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